안녕하세요. 마리맘 하트로 인사드려요. 오늘은 제 영상에 무엇을 올렸을까요? 다름이 아니라 깍지벌레랑 한바탕 전쟁을 치렀답니다.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그러면 알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옥상정원 마리맘이에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요번에 화분을 20개는 망친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검정 이거 전박이병과 깍지 등으로 인해서 진짜 엄청 많이 보냈어요. 약을 치다 치다 안 돼서 이거는 어제 밤새 제가 펑펑 풀어서 대야에다가 밤새 담갔다 꺼낸 건데 그래도 뭔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. 응? 그래서 이거를 약처 지금 화분을 홀라당 다 빼주고 흙도 다 버리고 어, 화분 자체도 흙을 지금 물 팔팔 끓인 걸로 소독하고 있거든요. 에휴, 이거 이것뿐 아니라 바이솔까지 다 번져가지고 아 미치겠어요, 진짜. 아, 지금, 이런 상태예요, 이런 상태. 지금, 이거 바위솔들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면서 깍지가 있나, 없나. 저는 한 번도 깍지 없이 키웠는데, 올해 뭔 일이래요? 응? 뭔 일로 이렇게 깍지가 생겼대요. 올해 무슨 행가, 이상한? 이거, 이런 것들은 아예, 그냥 바짝, 바짝 그냥 쳐서, 새 뿌리 내려서 키워보려고요 이거 엄청 예뻤던 블루 컬스인데, 너무 속상해요, 진짜로. 아이고, 대책이 없네, 대책이. 아주 팔팔 끓은 물을 제가 아무리 씻었어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, 깍지한테 한번 띄워놓으니까 손방망이처럼 그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. 아이고, 완전히 100도씨 정도 끓인 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내도 그 생명이 있는 애들이라면 죽겠죠 아까 뜨거운 열기로 소독해 놓은 화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햇빛 샤워를 하고 있어요 에휴 이렇게 많은 애들을 다 뽑아서 그렸답니다 아 이전에도 했던 거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 처음 이렇게 깍지로 고생하네요 저 깍지로 고생한 적 없는데 깍지하고 저하고 무슨 원수가 됐나 얘들아 제발 내 옆에 붙지 말아다오 알겠지?